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뭐또 1060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 2차의 용지 분석 중에서 어, 알바끼 자료들이 어, 전멸을 했죠? 어, 한동안, 어, 알바퀴 자료에서 막 쏟아져 나오다가, 어, 지난 2차에는 전멸을 했습니다. 어, 그것도 흐름이 있어요. 어, 차라리 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 뭐냐면, 어, 찔끔찔끔 이렇게, 어, 뭐, 한두 개 나오고, 뭐, 또몇 개는 전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이렇게, 어, 뭐냐면, 아예 안 나오려면 아예 다 전멸을 해서, 그 다음 2차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차에, 지난 2차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차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60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 일요일날 멤버십 나누리 의원 전용 방송을 했고요 화요일날은 어, 규칙수하고 해귀분석 자료 복귀와 함께 예, 진행했습니다 어, 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은 멤버십 어, 전용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어, 용지 분석에서 고정수 찾기를 하겠습니다 어, 밑중 하나 알바퀴 자리들을 이번 2차에 기대를 합니다 지난 2차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요 지난 2차 거 복귀 방송, 지난, 지난 2차, 어, 목요일 방송이죠. 어, 화요일 방송은 화요일 날 복귀를 하고요. 아, 목요일 거는 목요일 날 복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목요일 날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였는데요. 어, 1, 20, 22, 35, 42, 43, 44 였습니다. 어, 이 중에서 22가 나왔죠. 자, 다음은 어, 용지 분석 첫 번째였습니다 이 우측 사선하고1 가로 라인이었는데요 이 어, 우측 사선에서는 10번하고 34번이 나왔습니다 또1 가로 라인에서는 7번이 1구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용지 분석 두 번째 거이알바기 어, 자료였는데요 어, 이게, 전멸했습니다. 어, 이런,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이렇게, 완벽하게 전멸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어, 지난 2차에는 완벽하게 전멸했어요. 알맞기 자료들이요. 음, 이번 2차에는, 어, 좀, 관심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차에 완전히 전멸을 해서, 어, 헌터는 좀 기대를 해요. 어, 이렇게, 완벽하게 전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2차 거를 보면은요. 어,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 가로 라인에서, 어, 지난 2차에 출한 7을 제거하고 보면, 여기가 사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어, 여기에서 1, 구가 있지 않을까, 지금 헌터는 기대를 합니다. 어, 7까지 포함해서 보세요. 이렇게 7, 2월 수를 이렇게, 2월 가능수니까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1 가로라인이 헌터는 필출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7을 제거했을 때 4연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용지, 어, 용지 분석 두 번째 여기는 어, 이렇습니다 어, 5, 4, 29, 36 우측 사선입니다 어, 여기가 현재 어, 2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차에 어, 여기에서 적어도 한수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용지분석, 어, 두 번째는, 알바끼, 아, 알바끼 자료 두 번째죠. 아, 첫 번째죠. 아, 알바끼 첫 번째는요, 어, 지난 2차에 전멸했죠, 여가 그래서, 어, 이번 2차에는, 알바퀴 자료들을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또 전멸할 수도 있겠죠 로또는 늘 새로운 기록을 써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오연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 알바퀴 역시 자료입니다 지난해 제가 역시 전멸을 했죠 가요 어 이렇습니다. 45, 26, 37이고요. 어, 또한 자리는 24, 26, 38입니다. 어, 여기가 현재 사열멸이 어, 됐어요. 지난해 제전멸에서 사열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노또용지 분석 네 번째 알바퀴 자료입니다. 역시. 하나는, 이렇게. 7, 26, 35, 44입니다. 어, 여기가 현재 유겸멸이 6연멸이 됐어요. 유겸멸이요. 자, 또, 5,18,31,44입니다. 아, 여기는 아, 현재 4연멸입니다 아, 한때 알박기 자료가 한동안, 한동안 막 쏟아져 나오다가, 어, 지난해 차에 완벽하게 전멸을 했어요. 어, 지금까지 이알박기 자료가 완벽하게 전멸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어 이렇게 3연별입니다. 57, 29, 어, 41입니다. 어,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알바기 자료들을 중국 관심 있게 이번에 찾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인데요. 어, 자리 올릴 때마다 하나씩 올려놓죠. 어, 오늘, 오늘 자리는 이겁니다. 14, 18, 22, 26 어, 31, 40, 44입니다. 어, 이게 어, 그2 0 9주뒤인데요 어, 현재 오연멸 중이라 어, 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그 제외 또는 어, 출 가능수 어, 한 수씩 만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던데, 좀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가 자리를 공유하시면, 어, 그, 어, 대박 이루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내 자리를 남한테 보여주는 게 나쁘다, 저, 보여주기가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어, 로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셔서도 아시죠? 실제로 나올 고정수 한 개를 가지고 이거 꼭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올려놔도 어, 각자 자기 자료하고 안 맞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40번이 이번이 차에 꼭 나옵니다 라고 막 헌터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 실제로 이게 나올수라고 오나해드려도 그래도 어안 보이는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자기 자료상으로는 완벽한 제이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막 어, 실제로 나올 수를 막 보여드려도 어, 그막 어, 여러 사람이 그막 찍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나올 수를 보여드리면 그게 어, 안 나올 수인데그 나온다고 하면 그거로 그냥 막 찍어 잡깁니다 그래서 어, 막 몰림이 생기잖아요. 몰림 현상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어, 뭐냐면, 몰려서 안 나왔다. 막 이렇게, 어, 스스로 위안을 갔는데, 어, 몰려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안 나올 수 였던 거죠. 그렇죠? 안 나올 수 였는데, 그게 여러 사람한테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고 헌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료를 공개한다고 래서 어, 여러 사람한테 공개한다고 래서 그게, 어, 공개가 돼서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헌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가지신 자료 그냥 부담없이, 헌터도 그렇게 하잖아요. 막, 부담없이 막, 어, 어,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냥 헌터가, 헌터가 가진 자료 막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수, 그 가안 나오느냐? 아, 나옵니다. 나올 수는 나오고, 안 나올 수는 안 나오는 거지, 공개를 했다고 해서 안 나오고,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나오고, 그러는 건, 아, 아니라고 헌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남한테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서로 더자료 공유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런, 어, 헌터 유튜브가, 아,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자료를 막 공유하시는, 어, 그러한, 어, 장이 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2차,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